5주 차에 우리가 식품 안전을 위한 어떤 시스템이 있느냐? 있느냐? 자, 우리나라에 갖추고 있는 식품 안전을 위한 시스템에 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스템이 뭐가 있느냐? 자, 들어보셨을 거예요? ISO 9000, 14000, 뭐 22,000 이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품에 관한 안전 어떤 시스템 꼭 식품만이 아닙니다 ISO 9000, 14000, 22000 한국표준협회에 들어가서 어, 여러분을 좀더 보시면 좋겠고요 우선 ISO 9001 시리즈라고 하는 것이 품질경영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품질경영 그리고 ISO 9000, 뭐 9001을 받았다 이 얘기는 국제표준으로 통용될 수 있는 품질경영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웃음> 그요구 시스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걸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 9000시리즈, 다음에 14000시리즈가 있습니다. 이건 환경, 환경까지 고려한 경영시스템입니다. 환경까지 고려한 그 다음 1 4 0 0 0 모든 산업 분야 및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고려한 경영시스템인 국제규격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 ISO 22000 이라는 ISO 22000이 식품 우리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위쪽에서 구천 품질 경영은 거의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인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식품 경우에는 2만 0천까지 인증을 받았다면 아주 좋겠죠. 좋아요. 그래서 2만 0천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 관심 좀 가져 볼만 하겠죠. 그죠 여기에 농장에서 식탁까지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식품 공급 사설 전반에 대한 내용을 관리를 하도록 인증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 ISO 22000. 자, <웃음> 어떻게 갖춰져, 어떤 내용으로 인증을 받을까?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시면은 뭐 핵심 요소로는 뭐 상호 의사 소통 시스템 경영, 그 다음에 선행 요건 프로그램 및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본 HACCP 원칙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햇섭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햇섭 우리말로 우리말로는 이름이 옛날에 부르던 햇섭이 아니고 우리말로는 정확하게 부르는 용어가 좀 길지만은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가 뭘까요? 품질 식품, 그러니까 우리 식품에서 HACCP를 이름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금방 안또 오르지가 또 오르지가 않죠. 식품 공전에 보시면 나옵니다.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 기억납니까? 우리말로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 이렇게 이름이 입니다 길어요. 우리말로 이렇게 부릅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이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 몸에 아무리 좋다?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ISO, ISO 22000에도 바로 식품 안전관리 인증기준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위에 ISO 22000은 무엇이 더 추가가 되어 있을까? 관심을 가지십시다. 자, 한번 열어봅시다. 어, 22000. 한국표준협회, 그리고 뭐, 여기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IS22000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해주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큰, 이제,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불렀고, 그죠? 자, 처음. 안전한 제품의 기획 및 실현 위에서 위의 요소 분석을 위한 예비 단계. 위의 요소 분석, 뭐, 타당성 인증, HACCP 계획 수립, 운영, PRP 수립, 모니터링, 시정 조치, 실행, 검증하고 개선, 여러 피드백 시키고, 자,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식품 안전에 대한 경영을 전반적으로 다 인정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이 부분을 아마 그렇게 IS 22000까지 인정받았는 업체들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아직은. 자, 이 기준이 있다. 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자, 나머지 부분은 좀더 상세한 부분 여러분들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